다다한 연소 사이클은 밖으로 터빈 캐스을 버리지 않고 터빈을 돌려준 캐스을 다시 연소 개념 연소기를 넣어서 연소한다는 개념에서 클로즈 사이클 즉 폐쇄형 사이클로 얘기를 합니다. 75톤 7톤 엔진에서는 가스 발생기 또는 개방형 오픈 사이클 엔진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전체 추진제 중에서 한 4%를 가스 발생기를 보내서 연료 가인 캐스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터빈 돌려준 다음에 밖으로 보내는 오픈, 개방형 사이클 엔진이었는데요.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은 산화제와 그다음에 일부 연료를 A연소기로 보내서 산화제 과잉가스를 만든 다음에 터빈을 돌려주고 그 터빈 돌려준 가스를 다시 연소기로 보내서 다시 연료와 연소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존의 가스팅기 사이클에 비해서 약 4-5% 정도 효율이 높은데요. 현재 터빈을 돌려주는 터빈 가스를 밖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바로 연속으로 넣기 때문에 좀더 효율이 높은 엔진의 개념입니다. 2007년부터 그 기본, 개념 설계 부분에 기초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엔진의 개념은 7톤, 75톤처럼 비행을 할수 있는 엔진이 아니고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검증 시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한 9톤급의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 개념이 잘 개발되면 대형 발사체에 들어갈 수 있는 엔진, 90톤급 이상의 엔진을 개발해서 대형 발사체나 일단에 사용되거나 부스터에 장착하는 그런 엔진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이라는 게뭐 짧은 순간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시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많은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7톤, 75톤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도 제가 15개 정도 엔진을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한다음 연소 사이클 렌즈, 기술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